많이 봐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어, 동창 모임에 나가보면 요즘 친구들이 이제 헤어피스를 몇 개씩 이렇게. 부분적으로 꽂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저는 머리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사람 보면 머리를 많이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항상 한 모양만 고집하다 보니까 저도 가끔 머리 모양 바꾸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딸아이가 저를 이제 백화점 매장에 데려가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써봤어요 근데 저는 피스보다는 올풀로 쓰는 게더 저한테는 어울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오늘 제가 저희 딸이 저희 친구들이 부분적인 머리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도 사달라고 그랬더니 저희 딸이 여기 매장을 한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구경해 보려고요 해 저는 전체가 필요하지 않고 조금 뒷부분에 좀 풍성하게 할수 있는 그런 머리 한번 골라볼게요 엄청 많아 보인다 <웃음> 네 근데 너무.. 너, 이건 너무 많아 보이는데? 엄청 많아 보인 진짜 이쁘어 진짜 이쁘셨어, 음. 뭐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고신기 음. 어. 훨씬 더 이쁘신데? 색깔이 안맞아서시이 색상 한번 제가 맞춰볼게요 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리고 음. 스타일이 다 가능해요 이렇게. 가르마 없이. 예, 가르마 저분처럼. 네, 네, 네. 가르마 없이. 이거는 내가 손을 만질 수가 있겠다. 내가 에이, 어떻게 맞아요. 같이 이렇게 털어서 같이, 같이 연결해갖고 내가 스일을 만들 수가 있겠어. 음. 음. 자, 이모요? 100% 이모하요 얘는 실수로 점 점점 점점 이점 <웃음> <웃음> 어. 여가 수지 <수치> 너무 많다. <웃음> 아니 이제 스아 그죠? 네, 네. 네. 네. 네. 좀 자연스럽게 이리 네. 네. 아. 티안 나게 아. 여기를 이렇게 잘해나네가 어. 이제. <웃음> 아무튼 내 머리를 이렇 감춰야 되겠네네 네. 네. 아니, 나 단발머리 하면 어떤가 한번 골라본 거야. 나쁘지 않은데요? 예고 응. 응. 응. 응. <웃음> 응. 이거, 이거 괜찮은데? 색깔이 네, 그냥 네, 안맞아것 그래. 이거 어때? 어, 괜찮네. 그니까. 아, 만지니 괜찮거같 이거, 이거, 이거 예쁘다. 네. 시이쁜데 색깔도 아, 되게 어려보이는데 그렇게 어두워 보이진 않아. 오늘 한번 착용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제 머리 스타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저는 지금, 지금 머리가 이렇게 길르는 상태라 머리가 지금 많이 조금 지저분하죠. 그래서 지금 머리 제가 감고 여기 앞에만 살짝 드라이 한 거예요. 요 뒤는 그냥 요렇게 제가 요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착용할 것은 요런 머리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안에가 이렇게 똑딱빈으로 돼 있어서 제 지금 머리 색깔하고 똑같은 색깔로 한번 지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이제 가르마 부분이 제가 이쪽에 있으니까 요 가르마 부분을 먼저 맞춰요 그래서 가르마를 맞추고 제 머리가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똑딱빈 착용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고 이제 뒤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머리를 만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가르마를 맞춘 다음에 제가 이제 사용하는 드라이기로 이 머리하고 이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꽂아요 이렇게 분무기로 하는한 다음에 요즘은 이제 옷을 입는 것처럼 머리에다도 제머리에다제 옷을 입힌다는 개념으로 제가 이제 머리 모양을 이제 바꾸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이제 제이아 맨날 이거제 머리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틀을 이 머리를 이렇게 쓰고 제가 이거 가지고 제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만져볼게요. 제 앞머리하고 여기 머리하고 이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제가 드라이를 살짝 할게요. 제 머리하고 이 머리하고 같이 색깔이 이렇게 맞아야 돼요. 색깔이 이렇게 맞고, 제가 약간 좀 이렇게 머리 풍성하게 이렇게 보이게 여기는 이렇게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기만 할게요. 연결된 부분만 제가 드라이로 만질게요. 여긴 제 머리거든요. 제 머리랑 이 머리랑 지금 같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해서 이게 말을 잘 듣더라고요. 빗으로, 빗으로 살짝 여긴 약간 흑가시도 주고. 빗을 갖고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머리에다 제가 옷을 입혀봤고요. 여기 정수리 부분이 아까 이렇게 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공간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답답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한번 옷을 입혀 봤고요 이제 저희 나이대 되면은 이제 머리순 많고 피부톤 밝으면 사람들이 나이보다 훨씬 젊게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머리 같은데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머리 모양만 살짝 바꿔도 나이가 몇살 정도 어려보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제가 옷을 한번 입혀 봤고요 저희 옷 여러 벌 갖고 이렇게 바꿔 입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머리에다도 이렇게 이제 옷을 입혀주면 어, 훨씬 이제 기분 전환도 되고, 머리 모양도 뭐, 마음대로 저희가 뭐, 바꿀 수 있나요? 뭐, 미용실부도 요즘 만만치 않은데, 자주 가서 뭐, 머리 모양 맨날 염색하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또 이제 머리, 그,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바쁠 때, 간혹 외출하고 이럴 때, 이제, 머리 모양도 바꾸고 싶고, 뭐, 염색도 해야 되고, 미장원도 가야 되고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머리를, 이렇게 헤어를 입혀 주면은 뭐별 걱정 없이 머리는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 머리가 계속 이제 백화점 가서 as가 되더라고요 이제 평생 갖고 있는 한 이제 as가 계속 되니까 제가 머리 색깔도 바꾸는 거뭐그 다음에 머리 색깔도 바꿔 보고 머리 스타일도 한번 바꿔서 제가 그때 그때 한번 영상 제가 이렇게 찍어 볼게요 머리숱이 없는 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요 또 머리숱이 많아도 뭐 흰머리 때문에 뭐 아니면 또뭐 내가 머리를 잘못 만진다 그러면은 이제 머리 헤어 같은 거 이렇게 구입하셔서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머리에다가 예쁘게 옷 입혀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영상 찍어 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머리 영상 이렇게 찍으면서 정말 정말 머리 수도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어, 나는 머리 손질을 너무 못해 그래서 어, 정말 머리 손질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 이러신 분들 어, 그때 그때 제가 이렇게 제가 아는 한 영상 많이 올려서 제가 도움 많이 드릴게요 이상이었습니다 먹불이 엄마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